따자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관이 주입니다 저는 가소영입니다 아네 오늘도 이렇게 됐는데요 네네 번째죠 벌써 네네 네 번째 지금 연속으로 좀몇 시간 동안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숫자. 중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싫어하는 숫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인이 싫어하는 숫자. 네. 뭐가 있죠? 死. 응. 왜 싫어하나요? 왜? 음, 왜냐면중국의 死.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 死, 죽을 사자. 그거 발음이랑 거의 비슷해서 그래요. 응. 네. 그리고 응. 4, 이 숫자 되게 되게 안 부길리. 좀 약간 안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느낌이에요. 불정리 네. 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도 엘리베이터 탈때 4층. 이거는 뭐 이제 F로 해놓잖아요 4. 이한거어요든 조전기의 식 우리 F로 해 놓잖아요. 중국은 뭐 14층이면 14樓 怎么 怎么写? 14樓 일반就是说 13도 안좋아요 13도 안좋아요 13도 안좋아요 12A 13층은 그래서 1 2 a 예요 그러니까 12층 다음에 12A 그리고 14층은 14층은 12B 14층은 1 2 b 예요 이런식으로 많이 쓴대요 그럼 15층은 15층은 그냥 15층 음. 이렇게 쓴대요 자 그럼 방금 전에 말했죠 13층도 안좋다고 13 13. 네, 13층은 왜안좋나요 13. 숫자. 중국어의 13은 失散. 중국 발음에 실산 이게 있어요. 응. 흩어진다. 응. 네, 이산. 뭐 흩어진다 응. 이런 뜻이에요. 失和, 응. ]就是 就是跟家人然後就找個就就像找不到家人一失散 응. 그래서 응. 13은 응.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을 뭐 찾지를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돼요. 흩어진다. 그래서 失산 네 이런식으로 되니까 사람들이 듣기가 싫고 이거 숫자가 정말 싫어한대요 나 중국을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13, 4는 정말 싫어해요 아 중국 역시 중국도 13하고 4는 정말 싫어한대요 응. 우리나라가 4를 싫어하는 것처럼 네2 2 er. er, 무슨 뜻인가요? 사好傻 <목소리> 음. 뭐 행동 뭐 하는 행동이 뭐 이제 바보 같다. <목소리> 음. 아, 얘 회셔랑 타 很可爱. 음. 근데 이게 어 지금은 좀 약간 욕이 아니라 욕보다는 좀 약간 귀엽게도 변해서 어그 사람 R. R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 귀엽다 이런 식으로도 편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약간 쌍당 히상 뻔단 짱의 비교 可愛點的. 傻瓜. 샤과, 응, 어, 뭐 이런 식으로 바, 바보 이런 식으로도 응.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싫어한다 좋아한다가 아니라 그냥 어, 하나의 표현이 된것 같아요 이제는 자 이번에는 좋아하는 숫자 우리가 아, 중국이 좋아하는 숫자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국 좋아하는 숫자 6 6 6은 왜 좋나요? 이 외에 저 표시 한순리마좀한순 6가 발음이 또 이건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리리 되봐. 리우리의 어. 이 발음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좀 약간 순조롭게 하다, 순조롭게 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좋은 표현으로 쓰이게 됩니다. 응. 예를서 하 이거 칠. 666. 666. 이게 표시되게, 이게 이게 흔뉴. 어. 666 이거인데 중국에는뉴뉴가 new, 뭐냐면 중국의 그 소라는 뜻인데 이게 정말 대단하다. 험빵. 응. 최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응. 그래서 니건 니 니우. 니 666. 니 666. 아, 不是. 不是你就這件就 666. 666. 응, 666. 응 응. 666. 응. 응, 응, 어, 666. 음, 간단什么 동시就是 很厲害 很棒. 就是 666. 네, 네, 666. 험빵. 되게 대단한 물건이나 대단한 장면을 봤을 때 그러니 어, 진짜 대단하다. 리로리로리로! 이런 식으로 말을 음, 한대요. 그래서 네, 네666 이런 식으로 말을 하나 봐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숫자가 8. 8. 음, 어, 이게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예요. 8. 음, <웃음> 응, 응. 이게 왜 좋아하나요? 8. 그 8. 그리고 8. 그리고 8. 그리고 8. 그리고 8. 그리고 8. 그리고 8. 그 8. 그리고 8. 그리고 8. 왜냐면 중국에 자이랑 이게 发彩 이게 발음이 비슷해요. 응. 네, 그래가지고 어, 중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중국은 어, 이 888, 예를 들어서 차 번호가 888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돈 많은 집이에요. 그리고 핸드폰, 핸드폰 살때 번호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010에 8888에 8888. 응. <웃음> 会多少钱？我觉得会很贵. 요 어, 이거는 정말 정말 비쌀 거예요. 음会是好几十万吧因你字就那然都是八 아마 이거 숫자는 몇 백만 원몇 천만 원이 될수 있대요. 팔이 많이 들어가는 숫자면. 嗯. 핸드폰 하나가 핸드폰 번호 하나가 몇 백만 원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은 네 그런 나라입니다. <웃음> 대륙. 네. <웃음> 그래서 빠바바 중국에서 차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팔이 많이 들어간 숫자 있잖아요 그런 숫자가 많이 들어가면 진짜 돈 많은 집이에요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 이거는 뭐 그렇게 좋아한다고는 할수 없는데 그냥 어 조금 그래도 좋아한다고 할수 있는 숫자는 구 지오 무슨 뜻인가요? 장창지오지오 음. 음. 음, 그니까 러 오래간다 오래, 응. 오래 간다. 뭐 오래란 뜻으로 뭐든지 뭐 오래 좋죠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오래가다 그리고 뭐 오래 산다 다 좋은 뜻이잖아요 네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지오 이것도 좋은 뜻으로는 쓰이는데 방 전에 8 혹은 6만큼 좋은 뜻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중국인은 6하고 8을 제일 좋아하고 4하고 13을 제일 싫어합니다 또 이봐 네. 음. 아 그리고 하나 더. 369. 산리우지우. 369. 369. 이게 또 무슨 뜻이 있다면서요? 이제 그냥 껑상 1층楼. 왜냐면 3이 제일 작. 369.然后越来越好. 그러니까 369잖아요. 이게 369 369 이게 아니라 369. 이게 산리우지우. 이렇게 되잖아요. 369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越来越好. 越来越好. 점점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음, 점점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음. 그러면 이건 어디에 쓰죠? 나저 용자에 나리. 이거 일반적으로 중국의 처발. 어, 중국의 차에도 이렇게 쓰고요. 어, 뭐는 휴대폰. 어, 핸드폰, 핸드폰 번호에도 이런 번호를 쓴대요. 네, 그럼 이것도 꽤 비싸겠네요. 어, 이 이거, 저위 휴대폰的话还好,但是저위 처발的话就会有点贵. 어, 핸드폰 번호로 하면 뭐 괜찮은 편인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편인데 차 번호로 하면 정말 비싸대요. 네 그럼 뭐 오늘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네. 바이바이